자 6번에 식품의 규격은 식품의 성분에 대한 규격이다 성분에 대한 규격이다 그다음 7번 자, 식품의 기준이 나옵니다 식품의 기준은 무엇에 관한 기준이냐 식품 식품 첨가물의 기준이 나옵니다 자, 기준은 제조, 가공 조리 및 보존에 관한 제조, 가공, 제조, 가공, 조리, 보존. 답은 3번이네? 그죠? 자, 제조, 가공, 조리, 보존에 관한 기준입니다. 자, 앞쪽에 성분에 대한 규격. 그 다음, 기준은 식품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및 보존에 관한 그 다음 8번.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의 제조 방법은 8번이, 한시적으로 어떤 기준 규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합성, 뭐, 이렇게 합성, 정제, 합성 들어가면 안 돼. 합성 아니고, 에, 추출농축, 이거 물리적인 자, 방법으로 추출농축은 한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나머지 에, 합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한시적 기준이 아니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9번, 9번이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 규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식약처장이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다. 그러니까 식약처장은 장관급이 아니,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 이렇게 내지를 못해요. 그고 기준을 고시한다. 이렇게 법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법에 대한 정의 그 다음 10번 마찬가지 식, 식품 등의 공전을 작성 보급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식약처장 5번입니다 자, 식약처장 그 다음 11번 식품위생법의 출입검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11번 4번요, 어, 3번인데, 자, 수거한 식품을 봉함하고 영업자의 인장으로 봉인한다.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식품 등을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수거한 물품을 그 수거 장소에서 밀봉을, 봉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하고 그다음 거기에 관계자, 피수거자, 관계 공무원 및 피수거자. 피수거자는 얘기는 만약에 식품 회사의 관계자겠지, 그죠? 그 사람이 같이 그 봉함 했는 봉함에 인장으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건 매달 며칠 어디서? 어, 채취한 어? 시료입니다. 그런 거를 누가 뜯어보지 못하게 딱 봉인을 합니다. 자, 봉인을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에, 틀렸거든요. 자, 내용이 무엇이 틀렸느냐.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답 왜 틀렸는지 정답을 자기가 기록을 해 가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다음 12번. 식품 위생법에서 출입 검사 등을 할때 관계 공무원이 할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관계 공무원들이 출입 검사 수거 할때 옳은 사항은 답은 5번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을 검사할 수가 있다. 그다음 13번이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에 식품위생법 22조에 따라 출입, 검사, 수고를 실시할 때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인데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국민보건위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영업. 자, 영업에 대해 가지고 1번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에 관해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위탁급식업의 시설기준은 필요한 것. 뭐, 운반 차량 두 대가 아니고 한대 이상 있으면 되고요. 보관 시설에 냉장 시설만 있어도 된다. 아니고, 냉동 냉장 시설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공간이 협소한 경우 독립된 사무소 없어도 된다. 아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4번이 답입니다.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얘기고. 그 다음, 5번은, 단순 가공 조리 목적일 경우라도 식재료 처리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여러분, 문제 이렇게 보시다가 뭐 반드시 하고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답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2번. 위탁 급식 영업자는 누구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느냐? 아, 아까 봤죠? 앞쪽에. 턱턱시군국턱턱시군국 위탁급식 영업자는 특특시군구. 자, 그 다음 3번이 벌칙이 바로 나오는데, 병육 등 판매금지 등을 위반해서 영업 허가가 취소된 자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자, 허가받기 위해서는 최소, 취소된 날로부터 최소 몇 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냐? 답은요. 5년. 5번. 5년 경과해야 합니다. 5년. 그 다음 4번.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식약처장 또는 특별특특시군구청장에게 몇 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답은 1개월 이내. 1번. 그 다음, 5번. 자, 5번이 이 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 자, 6번부터 해서 14번까지가 전부 건강진단 문제입니다. 14번까지가 다 건강진단 관련. 그래서, 건강 진단에 관해서 꽤 문제가 자주 출제될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러면은, 자, 5번. 식품위생법 40조 규정에 의한 건강 진단 관련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겠습니다. 옳은 것은. 답은요, 다른 것은 다 틀렸다는 얘기고, 답은 4번입니다. 식 품을 가공, 처리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런 문제 나오면 참 쉽지요?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건강 진단 문제입니다. 봅시다. 6번.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 식품 제조하는 사람 1번입니다. 나머지는 아니거든요. 자, 예외 조항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뭐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는 사람이 건강신단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운반하는 자 이것도 받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 첨가물을 제조하는 자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 첨가물을 가공하는 자 자 지금 보시면은 규칙 제49조에 보십시다. 건강진단 대상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물을 자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자를, 자를 자에 대해서 받아라 이 말입니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외하고 그다음 위쪽에 식품첨가물에 관로 들어있는 거 보세요. 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 살균소독제는 식품위생법의 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될 이런 부분에서 제외사항입니다. 그래서 밑에 6번에 4번, 5번이 지금 이게 왜 제외가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은, 어, 혼동될 수가 있겠지, 그죠? 그 다음, 7번 도 마찬가지. 자, 식,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자, 1번 소독제 제조하는 사람, 해당 없지요? 2번 화학적 합성물 판매하는 사람, 해당 없고요. 3번 일반 음식점에 서빙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4번 완전 포장된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 5번, 완전 포장된 식품 첨가물을 운반한 사람. 해당 없죠? 그죠? 자, 이겁니다. 그 다음, 8번, 마찬가지. 자, 나머지, 야, 쭉 건너뛰자. 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 하실 수 있다. 자, 그 다음, 12번으로 건너뛸게요. 자, 12번. 건강 진단 결과 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질병, 그러니까 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질병이 있고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질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질병은 자, 1번 결핵 안 됩니다. 그다음 3번 세균성 이질, 4번 화농성 피부염, 5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이거는 영업에 종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홍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규치 5 0조에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종류 그러면서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자, 이 규정을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코레라 장티푸스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그다음 A형 간염, A형 간염 그 다음 두 번째 결핵, 결핵 중에 비감염성은 제외해준다. 세 번째,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환홍성 질환. 네 번째, 에이즈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인데 이 사람들은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업종에서는 종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성병과 관계 없는 쪽이다면은 부천성 면역결핍증이라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A형 간염이 들어가 있는 걸, 여기에 만약에 뭐, 문제에 A형 간염 아니고 B형 간염, 이렇게 해서 문제 만들면 또 되겠지, 그죠? B형 간염은 해당, 자, 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3번. 건강진단 결과 집단급식소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답은 4번. 1번에서 4번까지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5번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 가능하다. 그다음 14번 자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경우 장티포스 결핵 감염성 피부 질환에 대한 정기건강진단은 몇 개월마다 1회 받아야 하느냐 답은요 5번 12개월에 한 번은 받아야 된다 그런데 자 학교급식소일 경우는 6개월에 한번 받아야 됩니다 학교급식 지금 여기서는 식품위생법에서 언급했는 거고요 학교급식법은 학교 급식에 관한 거기는 학교 급식법에 대해 적용을 받습니다. 6개월에 한 번입니다. 네, 혼동하지 마시고요. 다음 15번. 자, 위생 식품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자, 식품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15번 또 있고, 19번 또 있고, 20번 또.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품위생교육을 15번부터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15번의 답은요 1번입니다 식품운반업자위생교육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자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자, 왜 아닌지 한번 보세요. 2번 식용 얼음 판매업자 이건 예외입니다. 그 다음 안 받아 도돼요 3번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자 이 사람들이 뭐 식품 위생교육을 받아야 될건 아니요. 그 다음 식품 적개급을 하려는 조리사나 영양사 자, 이 사람들은 받아야 될것 같은데 왜안 받아도 되느냐 하면은, 아, 그 정도 위생교육은 익히 다 아는 전문가 집단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027조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돼있어요. 식품 제조, 가공, 적석 판매 제조, 가공업, 그다음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판매업. 자 여기서 식용얼음 및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은 제외하겠습니다. 그음 식품보존업, 용기포장제조, 식품적계업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리사나 영양사, 위생사 면허를 가졌는자가 식품 적객 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생 교육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이 말입니다. 기존 그 정도 교육은 익히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제외를 해준다.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된다. 그 다음, 16번, 마찬가지. 자, 식품 위생 교육과 관련하여 옳은 내용은, 자, 옳은 내용은, 어, 답은 1번이에요. 자, 1번인데, 식품 적객업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를 본인이 설명할 수 있도록 문제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마찬가지. 자,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을, 책임자를 지정해서 영업자 대신에 영업자 대신에 교육을 받게 할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 식품위생 이저 영업을 하는 어 사장님이 있는데 이분이 여러 곳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어. 그러면 은 1년 내내 교육만 받다가 어? 시간 다 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이런 경우에는, 답은 5번입니다. 식품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두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 그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임명해가 그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18번, 마찬가지. 식품 관련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식품 위생 교육의 내용은 내용은 우측에 보시면 식품 위생 교육 내용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식품 위생과 개인 위생, 식품 위생 시체, 식품의 품질 관리 등 이런 내용으로 식품 위생 교육을 진행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8번, 답은 1번입니다. 1번. 식품의 품질 관리, 이런 내용을 교육 내용에 담겨져야 된다. 나머지는 아니다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19번, 마찬가지. 자, 식품 위생교육 대상자 교육 시간 얘기입니다. 자, 교육 시간.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교육 시간을 자 우측에 정리한 내용을 보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 위생 교육 시간은 식품 제조 가공 즉석 판매 제조 가공 그다음 식품 첨가물 제조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좀 많습니다. 8시간입니다. 자, 8시간, 그 다음 이제 8시간 밑에 6시간이 있어요. 자, 6시간은 식품 적객업,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하려는 자 6시간입니다. 6시간. 그 다음, 4시간 받는 것이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 판매업, 식품 보존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 경우에는 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8시간, 6시간, 4시간. 세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세개 그룹으로 나눴어. 답은, 19번, 답은 2번입니다. 식품 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4시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 나머지는 다 틀렸거든요. 틀렸어요. 틀렸는 거 정확한 시간을 수정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그 다음 20번. 자,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 자,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가 그러니까 처음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1년에 6시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은 1년에 그 절반 3시간을 받습니다 그래서 3시간 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는 3시간 설치, 운영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6시간. 6시간, 3시간. 아, 딱, 문제가 뭐, 하기에, 이건 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알면은 맞출고, 모르면 틀린다, 그지? 그렇지만, 이런 문제에, 문제를 놓칠, 놓쳐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21번이 바로 방금 얘기했는,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몇 시간 받아야 되나? 6시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그 다음 쭉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나머지 부분 시간 계속 나오니까 24번 보자 자, 식품 적객 영업자가 수돗물이 아닌 물을 식품 조리에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모든 항목 수질 검사는 얼마마다 1회 받아야 될까? 답은요, 2년에, 2년에 한 번. 모든 항목입니다. 모든 항목 수질 검사는 2년에 한 번. 그 다음, 일부 항목들은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규칙 57조 관련 별표 17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열어보세요. 일부 항목은 1년에 한번, 모든 항목은 2년에 한번 검사를 받아야 된다. 자, 2년에 한번 받아야 된다. 그 다음 25번, 자, 25번부터가 이게 문제가 꽤좀 이제 난해한 문제들입니다. 자 25번, 잠깐 보자. 식품에 이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답은요. 자 1번입니다. 시 도지사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식품에 이물 발견됐습니다. 자, 이걸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법제 46조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범, 자, 어겼을 때 어떤 벌칙이 따르는지까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한번 봅시다. 자 시도지사는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통보하여야 한다. 그 다음 만약에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이물 발견 신고를 받고 관련 부처에 보고하지 아니한 영업자는, 영업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법제 101조 들어가면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영업자는 이제 아주 벌이 무겁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차한다. 위쪽에, 위쪽에 있는 거는요, 과태료,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러는 거는 과태료하고 벌금하고 차이가 뭐냐? 벌금은 형법에 의한 벌칙이고요. 과태료는 행정 처분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처분에 의한, 그러니까 행정부서 소관이고요. 이거는 벌금, 징역 벌금은 법무부 소관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법제 101조. 그 다음, 법제 98조에 보면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식약처장 또는 특특, 시,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이 부분이 26번 뒤쪽에 계속 문제가 쭉 연결되어 나옵니다. 연결되어 나오니까. 26번 마찬가지입니다.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이물 보고서에 사진, 해당 식품 등 증거 서류,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답은 5번.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청장. 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6번 됐고. 그 다음 27번. 모범업소. 그럽니다. 자,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영업과 지정권자 연결이 오른 것은 모범업소. 답은요, 5번입니다. 일반 음식점 영업에 모범업소 지정을 하는데 누구가 턱턱시군구청장이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모범업소 그 다음 28번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은 누가 고시하는가 식약처장입니다. 4번 식약처장 그 다음 29번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대상식품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2번 김치입니다 여기는 법제 48조 규칙 62조 보시면 은 대상품목이 나옵니다 대상품목 기억하시고 30번 마찬가지 31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영업 및 종업원에게 명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 옳은 것 답은 4번 식품위생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자, 이걸 이게 답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 보시고. 그 다음, 32번이 신규, 신규 식품 안전관리 인정기준 적용업소 지정을 위한 종업원에 대한 자, 신규 교육훈련 시간은, 자, 신규 교육훈련 시간은 16시간 4번입니다. 자, 교육 시간 한번 볼까요? 자, 신규로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적용을 받기 위해서, 자, 영업자는 2시간 이내, 종업원은 16시간 이내, 그 다음, 받고 나서 정기교육권 교육훈련은 4시간 이내, 만약에 어떤 사고 발생이나 확산이 우려됐을 경우에 8시간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가 있습니다. 33번 마찬가지 방금 얘기했던 8시간 그러는 문제입니다. 33번 그 다음 문제 34번, 5번, 6번 전체가 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내용이니까 자, 보시고 36번을 봅시다.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 적용 업소의 지정을 지정을 취소해야만 하는 경우는 자, 지정 취소입니다. 자, 지정 취소는 자, 답은요. 4번인데 이겁니다. 자, 유해 식품을 판매해서 영업점 정지 2개월 이상 행정 처분을 받아 받았다면은 이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 지정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좌측에 법제 48조 규칙 46제 67조 별표 20에 자, 적용 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건 원인무효잖아, 그죠? 인정받을 수 없는데 거짓으로 받았다. 당연히 취소지. 그 다음, 방금 문제에서 받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입니다. 자, 그 다음, 쉬었다가 나가도록 합시다.